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현재 XT.com에 상장되어 있는 MD 토큰의 어, 가격입니다. 차트표입니다. 어, 전날 1월 27일 대비해서 1월 28일 어, 현재 기준의 가격이 0.06847 달러로 어, 전일 대비 크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40% 이상 이렇게 증가 됐다 라고 보여지는데 자이 현상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 어, 이틀 전에 메타 드라이브 공식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어 그리고 이 여기 itbc 통해 가지고 어, 내용이 흘러 나왔습니다 자 메타 드라이브에 어 실제 그 md 토큰의 실제 생태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어 보존할 수 있도록 md 샵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메타 드라이브에서 추가적으로 300억 상당의 규모의 금 상품권을 확보를 하고 유통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라고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어, 이번에 계약한 곳은 골드베이스 라고 하는 이 업체인데 여기서 만약에 md 샵에서 등록되어 있는 금 상품권을 구매를 하게 될 경우에 mkrw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5%에서 10%의 할인을 받을 수 있, 있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MD코인의 가치는 어, 엑시닷컴에 상장되어 있는 가치가 아니라 어, 현실에서 금이라는 실물을 통해서 한 개당 5천원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어,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전에 이 MD샵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 과거에는 그 작년까지만 봐도 이렇게 몇 개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서비스는 이렇게까지 어, 확대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하나투어가 이제 연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제품도 어, 열몇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리스트가 리스트가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모바일 쿠폰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번에 금 상품권이 이렇게 어, 나열이 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여기 아직 연동은 안되는 것 같아요 자 어, 지금 현재 어, 쭉 아래서부터 좀 볼게요 자 어떤 것들을 진열을 하고 있냐면 어,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 굽네치킨 롯데리아 그리고 버거킹 그리고 맘스터 치 그리고 이디아 커피 세븐일레본 편의점 그리고 어, 다이소 그리고 bhc 치킨 쿠폰 스타벅스 그리고 어, 쿼터, 비, 어, 베스킨 라벤스, 그리고, 어, 또 치킨, 롯데리아 같은 것, 그리고 교보문고, 교촌치킨, 그리고 주유권, 그리고 편의점권, 메가박스권, 롯데마트, 이렇게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어, 일반적인 모바일 상품권들이 아니라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들로 이렇게 진열이 쭉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금 거래소에 나와 있는 이 mkrw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5에서 10% 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자 여기 금 상품권이 있습니다 천만원짜리백만원짜리십만원짜리자1만원짜리를 만약에 어, 구매를 하게 되면 이 mkrw 로어 여기 5% 할인을 받는 5천원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또 다른 예시로 좀 볼게요 좀더 쉽게 얘기를 말씀 드릴게요 이건 지금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어, 설 명절이나 이제 그 추석 때 보통 이제 그 신세계 상품권 같은 경우가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선물용으로도 어, 카카오톡에 있는 그 선물하기를 누르게 되면 어, 이제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짜리 구매를 하게 되면 10만원 전액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md샵에서 만약에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를 한다 자 그러면 10만원 짜리인데 8 0 0 0원을 md 코인으로 대체해서 9만 2천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이게 렇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m 적립금은 현재 지금 mkr 독로 바꾼 게 없으니까 영원으로 나타나고 10만원으로 이렇게 다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 3일 전에 아 2주 전에 어 여기 md샵에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에서 내가 채굴하고 있는 이 MD 코인을 가지고 MKRW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쉽게 변환할 수 있도록 그게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여기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채굴하고 계신 그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와 비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채굴하고 계신 이 채굴 잔액이 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MD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MKRW라고 하는 MD 원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개당 5천 원이니까 만약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모두 바꾸게 되면 1,613만 5천 원어치의 MKRW를 바꿀 수가 있겠죠. 예, 단 그렇다고서 해 MKRW를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신세계 상품권을 만약에 구매를 하겠다. 라고 해서 대략 한 8개 정도를 해서 4만 원치를 바꿔 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8,000원에 MKRW를 쓰고 92,000원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 내가 최고라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XT.com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가치는 낮게 평가가 되지만 MD 샵에서는 실그 앞으로 미래 MD 코인의 가치를 위해서 5,000원으로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게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현재 지금 어, 메타 드라이브의 반감기는 어, 많이 왔습니다. 어, 이제 작년 초반에 진행을 할때 대비해서 1kg당 1개를 먹을 수 있었던 거 대비해서 현재는 지금 10kg당 1개인가요? 어, 30kg당 1개인가요? 하여튼 그 지금 반감기가 좀 길게 왔습니다. 어, 그리고 앞으로 지금 어, 추가적으로 반감은 30kg, 45kg, 60kg 까지 이렇게 늘려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반감기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 개인적으로는 좀 좋다라고도 어, 생각을 합니다. 어, 그만큼 이제 초기에 진입을 했던 유저들이, 어, 보다 큰 보상을 어, 가져가는 방식이고, 나중에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보다 이제 채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채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MD 거래소 상장되는 거래소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을 이제 확보하고 싶다면 MD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희소성의 가치도 계속해서 올라, 어, 가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목표 자체가, 어,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두고, 두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 계속 쭉쭉 치고 나가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md 코인 그 메타 드라이브도 나온지가 이제 1년 이제 지났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 그 프로젝트가 성장을 하려면은 어,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기대치를 안고 어, 계속해서 우리는 최굴를 하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